1 2 음. x 개 1.5점이 y 개2 2 z 개라고 했거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음. 30 음. 그리고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4z는 음. 80 음. 이거 뭐2 음. 곱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3h, 뭐뭐 음. 뭐 nhk 이런거 쓰려면 음. 아 내가 왜 그랬지? 이거 안해도 됐는데?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일시 빼줬어요 아일씩을또 빼줬어? 또. 아, 또 빼줬어? 네, 근데 어차피 3H 그거 안쓰긴 했는데 왜 뺐는지 음. 모르겠는데 음 아이씨 그래가지고 10개가 나왔는데 1을 빼준 걸 더해야 되는데 안 더했네요? 그래 뺀 다음에 더해야지 아 뺐으면 다시 돌려줘야지 응 암튼 음. 음. 그래서 정답 4번 나오지? 네